너목못로이 잡고 잡고. 거야? 딱 잡고 잡어로 오치! 내치 오치! 오! 치 오치. 아기야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야 배달입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과자 먹고 싶다 <웃음> 오늘 과자 먹고 싶어요 이거 먹어 네? 캐러멜 그거 테리가 들은 거 이거 너무 큰거 이건 안 열려 있어 열어줘 네 안녕하세요 <웃음>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아니요 19개만. 어머 근데 이게 살다. 이 봐라. Drifting on the ocean sometimes i pass by an island there's nothing there for me I move on as the wind blows hoping to wash up on that shore and the sand will hold me Modern sky, reflection in my eye, and it's true, so true, that my life, that my life, is a she-shy, is a she-shy. 안 꺾는데? 아니 왜 맨날 맨날 어. 맨날 꺾어? 꽃이... 어 꺾어 아꽃이 꺾으면 안돼 왜? 꽃은 꺾어야 되는 거 아니야? 꽃이 꺾으면 꽃이 안 꺾어 내가 꽃이 얼마나 안 꺾는 줄 알아? <웃음> 엄마도 엄마처럼 짧은 사람데도 여기 꽃 꺾었잖아 어, 엄마가 뭐가 작아? 너보다 훨씬 큰데 왜? 아니야 내가 안 꺾어 먹고 있니? 뭐라고? 지금 입에 씹고 있니? 뭐를? 아 공기청정기야. 지금 공기 씹고 있니? 공기 씹고 있냐고? 응. 아 공기를 씹고 있냐고? 응. 입으로. 아, 아 입으로 나쁜 고기 씹어 먹느냐고? 응. <웃음> 어 맞아 공기 먹고 있어.